다음은 무명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름이 무명이에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분신술을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3번 스킬과 4번 스킬이 추가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스킬 같은 경우는 스스를 쌓아서 한 번에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평타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무명의 평타는 총 5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술은 두번 똑같고요 그리고 무명 같은 경우는 가드 모션 계속 누르시 은신이 가능합니다 이 은신은 공격시 풀리고요 이게 완벽하게 안, 보인,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게임 하다 보면 은 어, 뭔가 흐릿한 게 지나간다 싶으면 분명히 은신 쓴 거예요 자 그럼 평타 하나씩 볼까요 1타 평타입니다 2타 다음 3타 그리고 4타 그리고 마지막 5타입니다 마지막 다운 동작까지 나오게 되죠. 다음은 1번 스킬입니다. 1번 스킬 그냥 이렇게 플라이 상태로 만드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2번 스킬 2번 스킬은 이런 식으로 넉백 시키는 스킬인데 아까 무슨 그림자 같은 거 나왔죠. 이게 없을 경우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때리는데 무명 같은 경우는 다른 스킬들 다른 스킬을 맞추거나 스탯 한개 생겼죠. 그리고 평타를 마지막까지 다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스탯이 쌓입니다 총 3회까지 중첩이 되구요 이거는 한번 이번 스킬 쓰게 되면 다 쓰게 됩니다 중첩을 안하거나 중첩하거나 어, 스턴블 상태가 되는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띄워서 1,2,3 이런식으로 다음은 세번째 스킬입니다 세번째 스킬은 원거리 공격이구요 이런식으로 원거리라고 좀 보기 힘들긴 한데 살짝 중거리에 거리감 있는 스킬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넉백을 일으키면 다운시키고요. 자 하나 좀 다른게 있습니다. 스킬 설명 보면 총 두가지가 있는데 지속입력과 추가입력이 있습니다. 이건 다 따로가 아니고 지속입력과 추가입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속입력으로 이렇게 3번을 꾹 누르고 있다가 떼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그림자 같은 게 나갔죠. 이걸 상자에 맞추게 되면 옆에 여기 위에 보시면 표시가 보이죠. 이렇게 길을 보았다가 탁 나가면 저표식이 나가고, 저표식이 있는 동안은 한번 더,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그표식이 있는 상대한테 순간이동 하게 됩니다. 아직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안 써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길을 모았다가 써야 하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다음은 4번 스킬입니다 4번 스킬은 분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분신도 똑같이 스킬, 평타 최술까지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 입력 사용시 분신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하고요 이런식으로 보냈다가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분신이 폭발하면서 본체가 등장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분신을 소환해놓고 그 3번에 표식 부여하는 게 가장 안전한 콤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슈퍼스킬. 굉장히 거리가 짧아요. 아, 깨지네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슈퍼하머 유지가 안 되고, 먼저 공격받으니까 깨지게 되네요. 분신은? 맞으면서 쓸수 있나? 아, 슈퍼하머 됩니다. 이렇게 문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